애플은 세계 최고의 카메라를 출시했다 그거의 이름은 아이폰 12 프로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요 어저께 애플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12가 나왔는데요 아이고 그냥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게 많아서 꼭 한번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다른걸 언급하려고 나온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거나 사진이나 디지털 이미지 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사진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 화면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찌 보면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1 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11 작년에 제가 오픈박스 한번 하면서 간단히 좀몇 가지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짜 카메라의 혁명이다 이건 더 이상 아이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카메라다 그래서 카메라로서 아이폰을 구매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장선 상에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발표된 아이폰 12는 작년에 발표한 아이폰 11의 하드웨어적인 기능에다가 추가적으로 어 하고자 했던 소프트웨어 파워를 극단으로 끌어올린 카메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회사들이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 회사들은 지금껏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보적인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1, 그러니까 11에 1 1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요 지난 새벽에 발표했던 아이폰 12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그 동영상에서 사진적인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게 중요하고 카메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 얘기좀해 볼게요. 작년에 그 아이폰 1 1을 내놓으면서 11을 내놓으면서 몇 가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뽑아 봤더니 뭐뭐 아주 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입니다. 핸드폰에 달려 있는 CCD의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작은 사이즈에 광각 렌즈를 부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렌즈가 없거나 아주 허접한 렌즈를 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 또 있는 그리고 주변부 외국까지도 잘 잡은 그런 초광각 렌즈를 단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어려운 기술적인 난관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물리학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11에 울트라 와일드 렌즈가 달려있고 그 렌즈의 주변부까지도 상당히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상태이고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HDR 기능이었습니다 m 입니다 HDR 기능은 물론 기존에도 계속 있었어요 특히나 사진에 있어서 만큼은 그 HDR 기능이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라고 얘기하긴 너무도 흔해진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후에 찍은 후에 그 다음에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RAW 파일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HDR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 여기에 뒷받침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포츠샷이라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포트레이 샷은 기능적으로 본다고 러면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를 골라내고 그 주변부를 블러링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포토샵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긴 하지만 리얼타임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기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요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긴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게 아마 라이다 센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기술이 포함되어서 또 한번 놀라게 했고요 그리고 나이트 모드는 실질적으로 으로는 어, 후반 작업을 하면서 좀 어두운 부분의 섀도우 톤을 밝게 끌어올리면서 작업할 수는 있어요. 찍은 후에 조정을 하면서. 근데 이게 리얼 타임으로 된다는 거. 지금 뭐 아이폰 11이 놀라웠던 거는 후반 작업에서 할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걸 리얼타임으로 정리해준다라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능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이폰 일, 어11 프로에서 조금 추가된 것들이 뭐였냐면 소위 그 인덕션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렌즈 3개의 구성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머리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개의 초점 거리를 가지는 렌즈 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줌 렌즈가 있지 않나요? 줌 렌즈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줌 렌즈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복잡하고 그걸로 인해서 빛의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들도줌 렌즈보다는 물론 편의에 의해서 줌 렌즈가 더 선호되는 사진 장르가 있긴 하지만 파인아트가 됐던 특정한 이미지를 고퀄리티로 얻고자 했던 포토그래퍼들은 대부분 단렌즈에 조금 좋은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단 렌즈는 렌즈를 계속 교환해줘야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이 프로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얻은 겁니다. 이건 뭐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였어요. 그런데 시모스 ]의 단가가 충분히 낮아질 정도로 작은 어, 카메라 유닛을 쓰다 보니까 그냥 렌즈를 3개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3개 달으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렌즈를 교환하지 않아도 단렌즈의 효과적인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카메라를 달았던 핸드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인덕션 스타일의 새 렌즈가 상당히 지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 렌즈의 위상차가 가장 적게 나도 렌즈 3개를 배치를 한 후에 각각 렌즈에서 다음 렌즈로 넘어갈 때 끊김이나 뭐 이런 지연 현상 없이 자연스러운 주밍처럼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그 위상이 차이가 나거나 약간의 틀어지는 현상은 보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세개의 렌즈를 교대로 뭐 조정에 따라서 넘어다니면서 쓸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라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카메라의 포맷, 카메라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지 않은 기존의 카메라 업계들에 대한 도전장이기도 했어요 기존의 카메라 업계들이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옛날 스타일의 카메라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혁명적인 형태의 렌즈의 구성이었고 그걸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비퓨전 이라고 하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이미지에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 었고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빛이 적게 오는 저조도일 경우에 ccd나 시 o 스나 거기서 발생하는 섀도우톤 어두운 톤의 노이즈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노이즈 문제 때문에 샤프니스도 떨어지고 요 어, 디테일이나 여러가지 것들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에 그 이질적인 디지털 노이즈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미지의 퀄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어서 그 중에서 노이즈에 대한 데이터값만 걸러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건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디퓨전이. 라는 기술은 어차피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미지를 스캐닝 하고 있으니까 그 스캐닝한 정보 아웃컷의 이미지를 뽑아내서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각 픽셀별로 노이즈와 노이즈가 아닌 것을 걸러내고 샤프니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한 게 바로 디퓨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어, CPU 파워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종류의 카메라도 그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CPU를 갖고 있는 카메라는 없을 겁니다. 핸드폰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CPU 파워를 이용해서 그런 계산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라는게 바로 디피전의 키포인트였어요 바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아이폰11은 어마어마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샀어요 카메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제일 저렴한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쓸만한 똑딱이 뭐 쓸만한 정도 수준만 해도 최소한 200에서 250은 줘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싸요 그래서 카메라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아이폰12가 나왔습니다 그12 동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멋진 인트로가 나오고요 정말 애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웃음> 영상이나 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찍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인트로가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인트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건너뛰고요 팀쿡 아저씨가 나왔죠 첫 번째 프로덕으로 홈판 미니가 나왔습니다 탐나는 물건이다 라는 생각만 드네요 홈판 미니를 한번 구입을 해 볼까 합니다 자 드디어 아이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아이폰 처음 설명 부분에는 어. 아이폰 자체의 기술적인 거 말고 이렇게 외형적인 거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그건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 중요한 거 나왔어요 슈퍼레티나 XDR 예. 이 디스플레이 어, 기본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OLED에 대해서 뭐 말이 많죠 LCD가 낫다 OLED가 낫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LED가 훨씬 좋은 기술인 건 맞아요 잔상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잔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퀄러티가 훨씬 좋아요 이 정도 지금 200만대 1의 콘트라스트 비율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를 구현했다는 라것 자체가 이미 OLED의 기술적으로 인 봤을 때는 정점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 아주 밝은 그 햇빛 밑에서 보는 풍경이 1000만대 1 콘트라스트 비율 정도예요 200만대 1 정도의 콘트라스트 비율은 상당히 현실적인 밝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밝은 거라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설명하게 되는 몇 가지 요소들, 엄청난 것들이 이 핸드폰이라는 작은 디바이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다. 라는 요소를 얘기를 했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1200 니트를 재현한다고 얘기를 해요. 1200 니트에 1만 뭐, 200만 대1이 조건이면 HDR 표준에 해당하는 뭐 돌비비전이나 HDR 10 플러스나 혹은 하이브리드 로그감만아 모든 것을 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얘네들 권장사항을 이미 넘어섰어요 권장사항이 100만 대 1에 그 다음에 1000니트의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에 작은 디바이스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HDR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밖에 없다 라는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TV도 아직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작은 디스플레이의 OLED로 어, HDR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아닌가. 아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첫 번째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말하는 동안 이제 그 글라스나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 검은 뛰죠. 뭐 저희한테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A14 바이오닉 CPU입니다 요 CPU가 어, 우리한테 쉽게 접근되진 않지만 애플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만 본다 그러면 기존의 프로세스보다 훨씬 빨라졌다 라는 게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애플이 이쪽에 공을 들이고 투자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어, 가장 효율적으로 잘 결과물을 내, 뽑아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CPU 때문에 어, 지금 앞으로 카메라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드릴 때그 모든 요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CPU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게 바로 이 A14 라는 CPU입니다 실제로 지금 카메라나 사진 분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혁명적인 것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형태가 너무도 놀랍고 혁신적이어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굳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칩에 의해서 하드웨어 로할수 없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카메라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어, 아이폰 12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들은 빼고 외형적인 것들만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울트라 와일드 2.4 아파트를 갖는 5장짜리 렌즈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와이드 렌즈는 7장짜리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1.6 아파트를 자랑하는 F1.6을 자랑하는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훌륭한 퀄러티의 렌즈를 갖게 된것 같아요 이 조그만 공간에 어떻게 저 정도의 렌즈를 집어넣고 줌인까지 하는지 상당히 놀라워요 기술적으로 어쨌거나 여기 달려 있는 렌즈들은 제가 잠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대부분 비구면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어 이게 컴퓨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는 얘긴데 이게 결국에는 포토샵을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촬영하면서 사진에 대한 편집이나 조작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 요소로 스마트 HDR3 라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를이 HDR 이 라는 기술은 이미지 전체를 분석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고 밝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에서 이미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건데 밸런스를 잘못 잡게 되면은 콘트라스트가 낮은 이미지로 돼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두운 데를 밝히고 밝은 데를 누르고 이런 형태의 작동 원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능적으로 뭐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잘 계산해서 처리해서 부분별, 부분부분 부분 디테일을 잘 잡아서 그렇게 처리해서 보여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 포토그래퍼들 보다도 결과물이 좋은 형태로 나오도록 셋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실시간에 할수 있다는 건 정말로 많은 AI 기술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이 영상 지금 그, 그걸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보시기에는 어. 그냥 뭐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슈는 이거예요 hdr 기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화에서 영화를 촬영할 때 처럼 많은 조명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광과 주변광만 가지고 촬영이 됐어요 여기서는 어떠한 조명도 사용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비슷한 느낌의 영상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어, 이걸 리얼타임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HDR 기술이고 HDR 촬영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RAW 파일로 영상을 촬영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대로 유지해서 편집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정확히 잘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영화를 찍는데 거대한 조명 시스템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카메라 시스템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많은 것들을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HDR 기술이 잘 자리 잡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계속 변하는 밝기 계속 그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세부 디테일까지 다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팀쿡이 이제 반밖에 설명을 못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 프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폰 프로는 카메라 기능에 거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프로 시리즈는 이제 더 이상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웃음> 카메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하죠 뭐 하드웨어야 거의 끝판왕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디스플레이 얘기를 합니다 디스플레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XD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 지금 향후에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근 5년, 10년 안에 모든 형태에서 바뀌게 될 디지털 영상에서 HDR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 어쨌거나 화면이 1 2 0 0니트에 어, 200만, 200만 대 1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모든 종류의 HDR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디스플레이도 소, 소비자가 소, 소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CPU가 워낙 좋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CPU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딥퓨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 딥퓨전은 어쩔 수 없이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카메라에서는 도저히 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CPU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유닛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최적화 시킨 거죠. 그리고 이 디퓨전이 뒤에 있는 세 개의 카메라와 전면에 있는 하나의 카메라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카메라라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세 개의 인덕션 스타일, 이 그 렌즈는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합이고 완벽에 가까운 셋업으로 만들어서 뭐 아주 혁신적으로 렌즈가 없는 뭐 카메라를 개발하든 뭘 하든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는 한이세 개의 형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카메라 시스템보다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렌즈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광각부터 망원까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기술 이것들을 쫓아가지 못하면 아마 카메라 회사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전문가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렌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망원렌즈가 조금 더 망원렌즈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광각렌즈는 이제 거의 그 내려갈 수 있는 맥시멈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망원렌즈를 좀더 넓혀서 일종의 카메라의 줌렌즈의 성능을 좀더 끌어올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효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망원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센서, 센서 사이즈도 키우고 이 센서 사이즈를 키움으로 인해서 적은 조도에서도 노이즈가 적게 생성되는 다시 말해서 이미지 퀄러티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정한 사이즈에 예전보다 좀더 키웠지만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돌린다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퀄러티를 얻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손떨방이라고 얘기하는 OSI라는 것이 있데 이거를 렌즈에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센스에서 잡아준다 센스에서 잡아주면 훨씬 더 센서가 가벼운 유닛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당 5,000번의 진동도 잡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공식적으로는 저조도에서 2초까지도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프로들도 아무리 훈련을 하고 막 근력을 키워도 30분의 1초도 들고 찍었을 때 안전하게 찍긴 쉽지 않아요 2초 그러니까 노출 시간이 2초 동안 카메라를 흔,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다? 이거는 트라이포드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 라는 세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얘기를 하죠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미 이 기술은 기존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가지 뭐 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이미지에 줄수 있는 기능들을 카메라들 안에 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는 애플뿐만 아니라 기존의 카메라사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디피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스마트 HDI라는 기술을 덧붙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컨트롤 하는데 이슈는 이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된 거는 로우 파일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우 파일은 이 컨트롤하기 전 단계의 데이터가 로우 파일이거든요 근데 애플 입장 애플은 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술과 그 다음에 뭐 HDR 뭐 스마트 HDR 3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반영한 반영한 데이터를 로우 파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우 파일은 새로운 포맷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 프로 로우라고 하는 포맷이 되는데 이 컨트롤한 컴퓨, 컴퓨테이셔널 어, 포토그래피 결과물을 로우 파일로 담아서 포토그래퍼가 추가로 자기가 원하는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API도 공급하고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그 api 를 이용해서 컨트롤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 모든 사진의 흐름을 바꿔 놓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카메라의 로우 파일을 가져다가 뭐캡처 원이나 포토샵에서 컨트롤 하면 실제로 카메라의 특성은 다 사라지거든요 카메라를 아무리 잘 만들고 뭐 여러가지 엔진들을 만들어 놨다 그래도 로우 파일을 가져오는 그 순간 많은 부분이 삭제됩니다 근데 애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자기네가 썼던 모든 기술을 통해서 디 퓨전이나 뭐 이런 색그 배경 분리나 이런 조작을 한 것을 로우파일로 가져와서 그걸로 이미지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포토그래퍼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제 사진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좀만 깊게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이 정도의 컨디션으로 사진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전엔 포토그래퍼가 아주 밋밋하고 재미없는 사진을 가져다가 별 툴들을 다 써가지고 이 정도의 이미지를 뽑아냈다면 이제는 애플이 핸드폰에서 90만큼을 만들어 주고 포토그래퍼는 10%만 컨트롤해도 이 정도의 퀄러티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얘기. 지금 사진술에서 이걸 얻었는데 컴퓨팅 파워가 받쳐준다그러면 이걸 영상으로도 끌고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위한 최적의 카메라가 아이폰이 되는 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죠. HDR 레코딩이 가능하대요. 이건 다시 말해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로우 파일로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아이폰은 이미 XDR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슈퍼 레티나 XDR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HDR을 보, 보여준다는 거예요. 찍으면서 HDR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촬영 현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HDR을 볼수 있는 현장용 모니터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100만 대일 컨트라스트에 정확한 컬러 세퍼레이션 까지 잡아줄 수 있는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통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그냥 대충 촬영하고 그 정보를 넘겨서 컬러 그레이딩 하는 친구한테 그 모든 HDR에 대한 권한을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정도의 솔루션을 셋업을 해 놓고 컨트롤 해야만 그 HDR을 눈으로 보면서 색깔이나 톤이나 다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걸 핸드폰 안에서 편집하고 색보정하고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스카에서 상을 받은 촬영 감독을 동원해서 영상을 한번 찍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화에서 있어서 이렇게 가볍고 작은 카메라가 영화를 극장에 뿌릴 정도의 퀄러티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 여러 촬영 감독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카메라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고 가볍고 저렴하죠. 그러면 한 대의 카메라로 찍어야 될 거를 열대 스무 대의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앵글을 쓸 수가 있고. 배우들도 훨씬 다양한 형태의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능이나 이런 그 영상들을 보면 수많은 카메라를 찍어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박진감 넘치고 다이나믹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촬영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훨씬 더 리얼리티를 줄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HDR을 리얼, 리얼리티처럼 실시간으로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찍고 편집하고 보고 공유하는 것까지 바로 이 핸드폰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보다 좋은 카메라는 존재할 수 없고, 이거보다 좋은 동영상 솔루션은 있지 않다라는 얘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애플 카메라가 애플 아이폰 프로가 아니라 애플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요번에 이거 그 아이폰 12 프로를 나오면서 라이다 센서가 좀더 커졌어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의 역할이 좀더 강화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진의 한계 기술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포커스입니다. 왜냐하면 포커스라는 거는 렌즈하고 그 렌즈 중심축에서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서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기술을 쓴다면 들어온 이미지를 가지고 위상차를 구하던 뭐 이런 형태의 그 방법을 씁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던 그런데 라이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각각 지점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만 셋업이 되어 있다면 무엇보다도 정밀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덕분에 가장 빠른, 세상에서 가장 빠른 AF를 만드는 카메라가 바로 아이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빛의 영향도 적게 받아요. 저조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쏜 빛을 반사돼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메라에 달린다는 건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카메라를 메인으로 생산하고 있는 캐논이나 소니나 니코는 다음에 카메라를 개발할 때 바로 이 아이폰의 이런 라이다나 이런 센서나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이런 기술이나 뭐 디퓨전이나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베끼던 쫓아하던 뭐라던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폰보다 좋은 퀄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5G를 가져오면서 데이터량의 많은 데이터도 데이터량이 많은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다 라는 거에 예로 의료용을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이건 기존의 핸드폰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뭐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의료용 진단용 모니터는 어 밝기나 이런 대역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칼라 뎁스도 넓어야지만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HDR이 지원되고 있는 XDR이라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 CT라든지 MRI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상당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모니터, 진단용 모니터 들어갈 때 항상 워크스테이션이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프로용 그래픽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있는 A14라고 하는 그칩안 칩의 성능만 가지고 이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공간을 인식하고 리얼타임으로 AR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상에 있어서 만큼은 이만한 퀄러티 이만한 디바이스가 지금껏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카메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산업들에게 상당히 강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이 정도의 기술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만들어 봐야 소용없다 라는 것을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은 정말 엄청난 카메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긴장해야만 되고 이 기술을 응용해서 빨리 신제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폰 12 프로라고 하는 엄청난 카메라에 대한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에요 핸드폰처럼 뭐 핸드폰 지금 이제 와서 뭐 접고 뭐그 다음에 뭐 돌리고 이런 거를 고민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든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렇게 사진 쪽이나 영상 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제 생각에는 이걸 핸드폰에만 쓰려고 만드는 것같진 않아요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로봇라든지 이 여러 분야에서도 이 카메라를 응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지금 이 기술을 만들어 냈지만 향후에 10년 20년 혹은 30년 후에 이 특허권이나 라이센스가 다 끝나면 아마 인류의 엄청난 기여가 되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 핸드폰이 <웃음> 지난 버전과 가격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구매하려고 그래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주고 사야 미러리스 렌즈 교환하는거 쓸만한거 사요 바디만 렌즈는 못사고요 그리고 웬만큼 괜찮게 갖추면 뭐 400만원 500만원 훅 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핸드폰 하나로 끝내고 그 핸드폰 가격이 뭐 끼켜봐야 150만 원이다. 카메라 사느니 핸드폰 하나 더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뭐뭐 뭐 나머지 또더 얘기가 있는데 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12 프로는 첫 번째로는 엄청난 컴퓨티 파워를 가지고 있다. A14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프로세스를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세서가 받쳐주기 때문에 디퓨전이니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니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가능해진 것을 토대로 해서 그 화면에 HDR을 동시에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찍어진 결과물을 애플 프로로우라고 하는 로우 파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진가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카메라가 주어졌다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HDR로 촬영하고 HDR로 편집하고 HDR로 보고 HDR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일 디바이스 그게 바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프로 이 장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애플은 세계 최고의 카메라를 출시했다 그거의 이름은 아이폰 12 프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 어, 뭐좀 지루하고 긴 내용이긴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지난 새벽에 나온 거라 급히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없고 두서없는 거 이긴 하지만 이 기본 내용은 정말로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